유진투자선물에서는 미국 주식옵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둔화됨에 따라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연준이 정책 결정시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출이 전년 대비 5 상승하며 전월 대비 5.5%에 비해 둔화되며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별기업 종목으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가이던스 예상치 상해와 배당 확대 소식에 10% 이상 급등했으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수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11% 이상 상승하며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했네요. 원유는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추가 제재와 500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 증시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발표 대기 중인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엔 아직 이릅니다. 금주엔 fmc 회의와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증시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금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고용지표도 증시 움직임에 큰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19% 매도 81%로 매도가 우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은 119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7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27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0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터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30일 금일 주요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 전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0.0935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D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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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유진춘자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